맞아 가자 응. 더러워? 가려줄게 편집은 안돼 거기 먹지가이 이거 먹고 이게 뭐야? 창 먹을 거면 다 먹을 거면 이거 응. 먹 거면 참. 제가 주문해 하요다 이거 가위바위보았어 사람 한 번에 먹기? 다 화상해봅니다 겠습니다겠습니다 우 이게 뭐야? 새우 이게 다 새우야? 요꾸음꾸물맛아니야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치? 뿌동목물 마당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때? 뭐야? 완전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없어면 그 뭔가 안에 향이 좀면자체가 어, 그 약간 지급적인 느낌 이 음. <놀람> 이렇 네, 그 네. 네, 네. 네, 네. 않은 맛 음. 이렇게 뭔가 네. 네. 부드러우면 안에도 부드러워 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이 먼저 터가 되는 거아니야아나나나요아나잘아 나이아. 나이아. 나이아. 나요아나가좋나이데요 선생님. 이아 나이아. 나이아. 나이이비 아니 <웃음> 맛있다 물은탱크 물. 지금 물이 너무 많아 나 자기가 별로 안좋아것 같아 다른 식감이 들어 젤리 같은 게 같아. 지금 먹어봐 음, 좀그 진해 맛있다. 더 그냥 먹으가 음. 내가 딱,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음. 맞지? 어. 멋있는데? 있 호박 따로 주시는 거 너무 좋다 우유 같다 우유 음, 이게 뭐지? 마늘 먹다가 단 마늘을 또 건강하고 아, 진짜 진하다 음. 진하다 진짜 음. 와, 내가 완전 음. 좋아하는 맛이 와맛다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 이게 소금인 가 맞지? 봐봐, 요수는평균적인 하나가 간이 되어있어 맞아, 이거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생약한명 아, 먹 봐. 얼른 김탕으로달려 김치 때문에 응, 깍두기 아 어. 어, 눈물 나 지금 약간 새우 같잖아 새우 같아아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거야 나어때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사람있어 나? 절대? 스프에밥 말아 먹는 애들 있었잖아 나먹었고얘기했아난 놀래요 생일이 많이 그렇게 먹었다고 했잖아 거리감 느껴졌을 것 같아 아, 아, 이런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돼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나는 그안 먹었어 아니 나도 맵지 않았잖아 그건 그래 잠깐요 잠시 내려주세요 자기는 왜안 해? 여기 왕자 해줘 왕자 산타야? 생일 <웃음> 아 뭐야 <뭐예요>? 생일 <등이> 지났잖아 음이 <웃음> 음, 마지막 약이 어 마지막이 아니? 어, 갑자기 우리 그때 거기 갔던 것거 생각나. 카페인 자아 <웃음> 마지막이 아니? 마지막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잘 녹고. 아 양만 다 느끼지는 거? 신용카드 결제 중입니다. 요금 이녀이완료은이 녀석은 이이녀이녀이이은 이렇게 상상하 모습이랑 겨버렸고는 후추도 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음, 올 익는, 올 익는 아 해. 진짜 이거 제가 꼬리네 먹었어 진짜 꼬리내아 웬만하면 아무거나라고 잘 안하지 않아 안데 오늘 두개다 먹고 싶었어 고네 아무 거나 저안고딱 먹고 싶은 게 보통은 정해져 있는데, 요비 응. 응. 음료가 중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죠손 떨려요. 손 떨려고. 손 떨려고. 손떨 잘겠다라이오 대박이네요 역시 림피디미에 럼스 <웃음> <이람스. 웃음> 뭐야? 되게 맛있어? 왜그래? 곱다가 영어 아,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음... 뜨거웠어 하고 네. 네. 오빠오빠오빠돈 많아?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이 오, 이쁘다. 오, 쁘다 오, 다 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다 아까도, 아까 찍은 것도 보여지 이야. 워도때감성 너무 실은네가싫이렇어 근데 네, 그죠가하어 진짜 여기 빠져. 딱속있 여기서. 각도가 안되는데 갑자기 금지정 진짜 오. 는 된다 된다. <웃음> 아, 그거니안 되네. 그래? 해봐 안맞나 어? <웃음> 어? 위험해. 손가락 하나 내리면 위험해. 아나저거 사고 싶었는데. 어. 아 저거 신품할에서나왔거든쁜 d a 카드 진고 아... 어? 그렇네? 여기가 더 좋다 더 크다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할까? 응 맛있겠지? 우리 이정도면 한 일주일치 먹겠다 눈방 <웃음> 사기한테는 한가닥씩. 사기한테 소면으로. 나는 소면 추가한 거 얘기한 거나신국도연결봤어 응. 음. 양파 맛있다. 나을 신국보다 양파가 좋다. <목소리> <신곡보다> 맛있어 <양파가> <목소리> <나. 목소리> 나도 먹어볼게 <웃음> <Slim> 아니, 맨날 그밑서 찍냐고 <웃음> <웃음> 아니 뒤에서 찍 사람 나오잖아 아 역시 프로 유튜버 나를 본것같나 진짜 맛없어 뜰봐 <웃음>